네, 모빈, 퓨어! 네, 안녕하세요. 매드독 팀장 최가우 역을 맡은 유지태입니다. 네, 오늘 촬영은 어, 저희 드라마 첫 오프닝 씬이기도 하고 저희 캐릭터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는 씬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박진감 넘치고 어, 화려한 액션이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이 왜, 왜 거야,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드독 장아리 역할을 맡은 배우 리화영입니다 어? 찍은 씬은요, 제가 변장을 하고 어, 잠입 소설을 하는 씬을 찍었는데요. 또 위험한 씬들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네, 드라마는 KBS. 안녕하세요. 매드독에서 치타 역을 맡은 배우 조수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촬영은 저희 드라마의 첫회인후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 치타라는 캐릭터가 사실 여기서 아, 전지 조폭 출신이지만 아, 간호사이고요. 매드독이라는 어, 아, 어떠한 보험사건 아, 전담 아? 조사팀에서 일원으로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을 해결하기 네, 위한 그걸... 그런 장면을 지금... 촬영을 하러 왔이니다이 의상은 아, 잘 아, 저의 네, 첫사이이고제는사랑하는 네. 네. 여기 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장면을 는금 네, 촬영을 했습니다. 오요 좋아. <웃음> 아, 오요안녕하십 <오케이, 이러면. 웃음> 네, 저희 어, 매드독은 유쾌, 발랄, 코믹, 어, 정말 어, 피자 같은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저희 케미스트리, 매드독 팀의 케미스트리를 기대해 주셔도 아, 좋을 것 같고 아, 각각의 연기를 아, 지켜와 주시는 것도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드라마 끝날 때까지 아, 사고 없이 잘 끝내도록 아, 정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씬들, 또 어, 가슴 떨리는 씬들 조마조마한 씬들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KBS 스모크 드라마 매주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어 새끼